무대고요. 오, 아. 이거 너무 예다니다 싫어! 어. 아. <웃음> 우와, 뒤에 봐봐. 왜왜왜 왜? 오, 어여, 기도다이수 있다. 알라딘도 있고. 아, 있어. 여기니까. 대구 대구요? 있고, 그래. 아, 여기네 반월당. 반월당 아. 어찌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완전 중앙로 반월당. 바늘, 어야나 해야 될거 있어 다 정장 해야 될거응뭘 해야 되는데요 로또 확인 로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근 당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리오어야어자쿠 이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공구어셔공동어어 아니 여기어여기들어갈수있어 어머! 이거 휴먼! 아! 이거 만두야? 만두야! 만두야? 거긴열었이야 음식점이 두가 만두? 만겠니 그럼. <웃음> 여기다. 만두? 아, 어, 만두가 만두? 가 만두? 데가 만두? 만두가 <웃음> 아. 만만두만두만두만두랑 왜, 내가 왜. 한명 갖고 안될거 같은데? 거품 없이. 거품이 맛있는 거야? 너나 먹어, 그냥. 너나 먹어? 그냥 품만두 아니네. 아 과연? 어? 아, 어, 진짜. 어쩜 거기에 딱 꼬리는 시키냐 그것도 대단하다 야 음. 음. 특별하진 않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물맨드 뭔가 찐이다 이 반죽이 되게 야들야들해? 밀도 있을 것 같잖아 엄청 부드러운데? 안에를 어떻게 생니니 진짜 음. 음. 뒤져서 시간이 좀 걸렸나 봐 음. 음. 맛있다 야, 뭔가 동남아 호텔 같다, 야. 또 호텔인데? 우 우. 오, 좋다. 되게 좋다. 어머, 입조도 있네? 여기 다 있네, 크랜스폼. 이거 뭐? 어머! 스타일러도 있단다? 되는 거야? 어, 당연하지, 되니까 있겠지. 어머, 어머, 머 세상에. 세상 참 좋다. 이 뭐가 좋은 거야? 살균 세탁해줘? 어머 여기가 동성로야 진짜 어디 목적이 있는 걸음인가? 어 소품샵 어야 관람차야 어디? 아 저기구나 아, 어머 귀엽다 죽음의 크루아상 크루아상만 파나봐 너랑 내 컷? 여기 근처에 소품샵 있는데? 오 여기에요 여러분 오드 오드피쉬 어머 포착 포 뭐야 이거 인형 이야네 약간 엘셋 아, 그걸... 보네요 캐로키 아, 케찹을 뿌릴 수 있는 빈칸이 있어. 아 근데 키티, 오, 만 원밖에 안 하네? 와,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게 뭐지? 초창고 있네 이런 식으로. 우와. 단몰리에 팔촌을 써야 될까 싶어요. <웃음> 어 이게 여기 있구나. 이거 밖에 없네? 마이벨로리드인데? 이거 근처에 뭐한 것도 있었는데? 야 이거 음료수 뭐가 나올지 모르는 300원? 음료수. 별 랜덤이다 300원짜리, 야. 300원짜리 500원짜리? 300원 야. 500원. 무급을 보게? 오? 응. 어? 어? 500원? 저 요술 요술 램프야. 이거 봐. 어머! 어, 오란 씨, 저군 보급용 음료수 아니야? 군 소리나 프로미일이 얼마나 좋은 브랜드 오야 오란 씨 괜찮지? 어 망고 코코넛? 네. 야 가다 보면 예쁜 카페 있을 거야, 골라봐. 오, 예쁘지? 드보. 어여 어 여기 이티비티 소품샵이야 이거 되게 많이 컸다 옛날엔 지동만 했었던 것 같은데. 오~~ 이티 t v T 샵 This is s o 아, 안다 아아 단다 감각적으로 잘 꾸며진 소품샵이라 한다. 다른 소품 샵과는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d p 와 패키징에 신경 많이 쓴 곳이라 한다. 3층까지 있어서 볼거리 가득하다. 3층부터 가보자. 볼 3층에는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스토어 랜더 작가님들의 액세서리와 작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오브제 같은 거 아, 약간 이런 감성 이런 또 감성 이런 그래 예쁘다 예쁘다 랜덤이다 우와. 어 여기 맞어. 아니야. 없어. 끝났어요. 아, 왜이렇를르는지모르겠 야, 그러면 네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 이거. 내가 재촉해서 온 거잖아. 빨리 가야 된다고 안 그래도 못 먹는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 이게 마음에 마음에 빨리 걸리면 빨리... 뭐야? 마음에 걸리면 입 밖으로 내뱉어야지. 내가 여러 번 어필을 했지. 뭐를 여러 번 어필해 들은 적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뭐가 문제야? 우와. 나 지금... 나그 돈까스 먹을래? 무슨 돈까스? 싫어. <웃음> 야, 오늘 계획대로 된거 만두밖에 없어. 아개뿔도 없겠지만... 오와오댓글 근데... 오어머어머어머 백방 오, 오, 크네? 댓글도 없어. 야글어 댓글도 없사 댓글도 사어어어 오 왜? 어? 다음 해봐 <웃음> 다 원피스야 야다 원피스야 이거 드래그 원보르트 말지 <웃음> 뭐 이런 뭐 군보리도 있어? 오. 처음 봤어 오. 와 근데 퀄리티 핀 좋다 <웃음> 어머 꼭지스 너무 커부르마블린가와 <웃음> 이거 봐부르마부르마 이거 <웃음> 소녀 소녀들 <웃음> 아우튼 머리 추워 머리 어, 이거 늘고 싶은 것 같아. 차. 좀 얘는 왜 희한한 옷 입었어? 지금 파티 출장객 거든어 예뻐. 너는 예쁜데. 똑같아. 어, 진짜 귀여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so 하이, 이세 여기. 여기. 아니, 메뉴를 보세요. 아이, 시색 소유 아카 타 열무고기. 이제 여름. 유자 유준아시 소바. 지로 소유 아까. 밥 라면이네. 지금은 라면인 거야. 크로 탄탄맹 겉도. 이제 밥. 시아론스테끼동 부다동 유동 오야꼬동 앵그리규동 소유동 부따동 맥코 오야꼬동 오코노마야키야키 소바. 면 하나 밥 하나 시키자. 음 그래. 아카에 오징어 추가하고 삼겹살. 어디로 드 어, 우리가 먼저 는데 뭐지? 나 살짝 빡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좀 발끈하는데? 아, 이거 실크하고 싶다 어, 얘 이거 뭐야 뭐 이런 우와 하루 종일 걸려서 <목소리> <목소리> 어이 뭔가 배경이 개결이... 뭔모텔는데 어, 뭐 과연 뭐가 나을까? 어, 6번 아니면 2번 나왔으면 좋겠어. 어? 셋! 어 뭐야? 오 <목소리> 6번 나왔어요. 금손이야. 짠. 너무 예뻐요 안무수. 예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아스트리 노아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주에 더 재미나고 귀여운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또 봐요. 안녕. 네. 오!